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분들도 많이 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는데 음, 저를 오프라인에서 좀더 많이 뵐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오프라인 강의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 강의는 네이버에 있는 파트너스케어의 스마트스토어 강의를 하고 있는 판매자 스퀘어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파트너스케어에서 제가 최근에 또온에어를 통해서 많은 판매자 분들을 배웠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 수업은 상품 소신과 아이템 확장이라는 과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디커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네이버 파트너스케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 판매자 어, 양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챕터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하는 강의는 일단 상품 소싱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어떤 여타 다른 나라들 아니면 상품을 가지고 올수 있는 다른 뭐 출구를 좀 확인할 수 없냐 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본 수업에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좀더 다릅니다 지금 인기 있는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고 그 키워드 별로 해서 상품을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은지 또는 내 네, 지금 현재의 쇼핑몰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쇼핑몰을 좀더 확장을 하려면 어떤 상품을 좀더 확장하면 좋고 브랜드 스토어로 키워가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들도 있고 또는 제가 개발을 해서 판매하는 상품들도 있고 아니면 해외 직구로 판매하는 상품들 그렇게 해서 좀 여러가지 의 상품들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품을 소싱을 하는 부분, 상품을 개발했던 부분 그리고 또이 상품이 왜 인기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내가 판매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 이야기를 전달을 해 드리기도 하면서 음, 또는 아이템별로 해서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이 생명 주기를 통해서 스토어들은 어느 정도가 됐을 때좀 망하는지 또는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다음 상품을 찾아 떠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실질적인 판매자 입장에서 좀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웹디자이너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 판매자로 활동한지는 아시다시피 얼마 안 됐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를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했던 거야 뭐 소소하게 판매했던 었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제 스토어의 이름을 좀 밝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제 스토어 같은 경우 뭐 저는 시즌성 상품을 좀더 준비를 해서 가져갑니다. 뭐 일례로 저희 수업에 오시게 되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토어에서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품이 있고 그리고 그 거기에서 시즌별로 해서 제가 준비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왜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 상품을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팔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알려드릴 거고 현재 또이 전체 마켓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지금 가장 좋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카테고리 또는 그 카테고리별로 해서 어떻게 내가 어 준비를 좀더 상품을 하면 조,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본 수업을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매달 다른 상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상품이 다음엔 좀더 키워드가 좀더 확정이 될것 같다. 이 상품들이 좀더 신기하지만 많이 판매량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틈제시장 같은 것들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수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제 수업 이 다나쌤 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오프라인으로 해서 서울 파트너스케어와 광주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 오셔가지고 무료로 수업을 받으실 수 있고 저를 또 만나실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사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기다리게 해드리고 또 질문을 다 받지 못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드렸던 것들이 굉장히 좀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부터는 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 질문 있으신 분들끼리 좀 남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좀더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판매자분들의 이 사업자분들의 많은 고민들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파트너스케어에서 여러분 만나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